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와우! 정말 <웃음> 진짜 와! 안녕하세요. 어, 저는 이제 보디빌더 김영민입니다. 와! <웃음> 와,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어, 이게 제가 이제 우승해서 이제 받은 어디서 웃음하는거야 이거? 나바 아 이게 그게... 다 나바에요? 아, 네. 어, 근데 트로피 모양이 다 달라요 연도별로 아디자인을 따라 하는구나 1년정도 제작해서 나바측에서 아 이게요? 와 근데 진짜 뒤봐봐 이거 봐봐 디테일이 이게, 이게 천만원이 넘는다고 예? 야 이거는 그거 이게 세기가 이거... 제 좀... 아, 네. 제가 여기 오픈했을때는 3연패를 해서 다... 3연패, 네. 3연속 우승을 했죠 그쵸, 연속! 아아! 예, 이제 전문용어로는 그만 해쳐먹으세요안런 <웃음> 얘긴데 뭐. 저한테는 되게 롤모델 같은... 야아잇! <웃음> 컷! 왜냐면 저는 이제 영감을 얻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기 때문에 아, 진짜요? 어, 그렇죠 운동을 다 잘하셔가지고 아 아닙니다 아예. 그래서 다리 운동을 또 잘하시면 은 어, 상체 밸런스도 빨리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전면 대퇴사두근 운동을 이제 먼저 진행을 해서 어, 좀 선피로를 아. 어, 드릴 건데. 아, 이걸로 선필요 힘을 주면. 사두번 <웃음> 우와! 이렇게 힘을 줄수게끔 발목이 부다더올가시 아, 이렇게요. 네. 이 상태에서 제손 쪼아 시게 이렇게 네. 이 느낌. 오, 이 좋아요. 그포 되게 좋습니다. 이 정도 높이로. 그 떨어지게 되니. 신다 하신다고 그러시. 그리고 스듀. 아, 요이 아, <웃음> <야>, <웃음> 엄마, 야너뚝바로안 <웃음> 해? 셋, 음넷음 다섯, 오케이. 어, 눌러보세요. 살짝. 이런 식으로 천천히 아, 이렇게 뭔가 내가 여기 이... 안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아 이거 다들리니다 진짜 못. <웃음> 어 이거 지, 아니 이거 제가 <웃음> 치킨 먹을 때 닭다리가 <웃음> 이거. 아 오늘 세트는 말이 안 하고 그냥. 한 동작씩 설명드리면서 포인트만 잡아주는 텐션이 좀 심하네 이거는 음. 이렇게 음. 아, 오. 음. 음. 아, 음. 아, 음. 아 맛있다 음. 아, 아. 아, 맛있겠다. 아, 아, 맛있겠다. 아. 어, 보통 이제 익스텐션은 저 같은 경우 체중 본인 체중 무게까지 유지해 주시죠. 그렇지 않하세요 여기까지 위로 올라오는 게 진짜 힘들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동작이 잘안 되시면은 저는 이제 끝나고 아, 여기 근데 여기 대퇴 이두 스트레칭도 많이 해주시나 보다. 이렇게인데 네. 그냥 나오시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 서시면. 아 네. 아 진짜요? 아와끝나시요 아, 아 아, 아, 아, 이게 이제 제 키에 맞춰는데 네. 거의 이 둥근이 발목 속까지 보이게 끝까지 늘려주시 어? 프스쿼트 하시네? 그 상태로 아, 이제 수줍으로 올라요스쿼트 하신다? 열다 나왔습니다 빤! 아... 그래야 이제 고관절 압도 때문에 아! 아 이거 하나 더 깼어 나. 아아악 아야 아니야! 100kg로 20개요? 일단 한번 해본 데까지 마연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 저는 88년생입니다 아 저는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아유 아니에요 유아 아니에요 아니, 아니. 제가 제가 세자더 <웃음> 더 어렸는데 <어린 웃음> <거. 웃음> 들으세요 우 <웃음> 국민이잖아요 <웃음> 우리 네이 어제 인사 드렸는데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리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잠깐이 잠깐만 이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잠깐만 이거. 이 김강민 대단해. <웃음> <웃음> 나 이거 안 들어. 김강민 혼자 다 하자. <웃음> <웃음> 와우! 이제 로블블 하면 허리가 많이 숙여지니까 응. 전전도 올려서 완전히 그냥 벽에 기대서 한다 생각으로 스쿼트에서 저항을 앞쪽에 다 줘요. 다리가 좀뒤셔서좀 하단에서 구간반복으로 오. 더더더 더, 더, 더, 더. <웃음> 어. <웃음> 파일인데요 아, 이정도만 오케이. 어 아, 섰어. 오. 그 아아주아아와 <웃음> 아니 지금 처음 느껴본 느낌이랄까지식사는느낌이 음. 근데 무릎 이거는 안 아프시죠? 이거 안 아파요 그렇죠. 안 아픈데 정신이 아파요 막간와 저는 딱그 처음에 운동 알려드릴 때 다리 운동을 먼저 시켜보고 시켜보고 이 사람의 정신력이 이 정도다. <웃음> <웃음> 아니 보통 정신력 측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본성이 가나와 <웃음> <웃음> 진짜 해보면서 느낀 게와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 운동 을 열심히 안 했었구나 느낌이 이 들어요. 와 근데 이게 처음으로 느껴보는 약간 좀 스트레스 호르몬이 제 <웃음> 코로 <저쪽으로 웃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웃음> 그래가지고 그렇게딱 그러니까 맞은 느낌 있죠? 올라오실 때 다리 한나 들어줘 어어 이건 5kg니까 충분히 숨겨야 아, 그럼요 그럼요 물을 높게 한번 올려 물을 찰때다 누우면 요렇게 장 같이 스오장이확실스 되네요 어? 으아 뭐? 음아음아음아음아음아음아음아음아음아음아음아음아음아음아음아음아음아음아음아음아음아음다음 해도 좋아해아음아아 충만, 둘이. 셋. 셋. 셋.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빈병민 선생님이 이런 것도 해주세아주 좋습니다 엇아아김병민 아. 아. 선생님한테 오늘 운동 같이 한다는 개념보다는 배웠잖아요 네. 그래도 참 열심히 살고 운이 좋았다 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저도 여기까지. 저도 똑같은 아니, 아니 여기 다 저기 <웃음> 다 버림대 <버림듯이> 샌놨잖아 <웃음> 처음으로 느꼈다니까요 아까 저헥스쿼터할때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아 겁이 나더라고요 와일어나 죽겠구나 음. 아, 아 근데 보통 진짜 프로 선수가 와도 네. 한 20분 정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 그때다 끝나고 이제 음. 뭐 어지럽거나 예예 뭐. 지금 예. 약간 좀 어지럼증 나고 굿좀 나는데 근데 또 자면 자고 일어나면 또 괜찮아져서 그러기는 입술 많이 고지자 <웃음> <웃음> 오늘 김강민 선수님과 함께 더 하체 원포인트 레슨 어, 정말 지옥 같았지만 또 천국같은 정보를 얻고 갑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8년 동안 진짜 해왔는데 아 진짜 존나 쪽팔려 진짜 어 아, 진짜 열심히 하겠다 와 진인다